오네모 여기 다시 디자이너죠 자갈 나름 열심히 덮고 있다. 막 장미 부서졌다 안돼 키큰거이 응. 됐다 덮고 아니 자꾸 와서 왜 자꾸 흉측한 물건을 만들고 가지 이거 지가 계속 막하고 싶대 지 노트북은 내가 지 노트북은 내꺼에다가 막그 깔아줘가지고 이거 음. 또그걸 정작 안하고 또 그래도 계속 여기 와가지고 그런 음 결국 안해가지고 내가 회수했거든 그음그는그뭐 어차피 하지도 않고 그냥 컴퓨터에 계속 또 먼지만 쌓이기를 닦아가지고 다시 넣어놨거든 음. 그냥, 그렇다고 싶 그냥... 다시 줘도 어차피 또 똑같이 위에 과자 묶고 그럴 바에 안 주지, 차라리. 네. 그냥, 그거 아니가, 그냥 우리 있을 때만 그러는 거 아이가. 아니, 내가 게임하면 무조건 저런 거. 다른 게임 응. 하고 있어도 뭐 해, 이제. 혼자. 응. 어? 혼자. 뭐 혼자. 그 혼자 게임하고 있을 때로, 로즈트발라 같은 거. 어 그런 거 키고 있어도 친구하고 해 응. 로블록스 할래 이질하는 데로 음아 응. 내가 미친다네 에이스는 부러울 것 같다고 하 개소리 하고 잡빠줘그 물론 내 동생이 안 귀엽다는 그런 이상 이상말을... 말음 응. 존나 거슬린다 솔직히 음 응. 방해를 안 하면 되는데, 방해를 하루 오니까 문제. 맨날 그래 하루도 안 빠지고 싶어. 하고 있으면 무조건 온다 이거 응. 심지아 어... 아빠는 또할 때까지, 시작할 때까지 기다리기도 <웃음> 아 봤다 나약까 <웃음> 오늘은 제일 심했는데 오늘 씨발 울먹거리면서 엄마한테 나할 거야 이지 응. 그러면서 또안 안 시켜주면 은안잘 거라고 협박한다고 아니 근데 근데 우리 있는 거잖아. 근데 여기 음. 니니께 이게 니께 아니라 가지고 해 그렇게 해도 뭐라 하지 않나. 응? 뭐가? 이 서버 아닌데. 아 음, 개인 게 아니라서 뭐라 함, 하면. 근데 이 서버 주인이 응. 누구인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거. 노랑이라 해라. 응그 음, 노랑이가 내 친구다 이가응 음. 그렇게 알고 있거든 음. 그러면지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 아 진짜? 그럼 확실한 네, 인상 해가지고 아 그럼 니네 동생 올땐 이거 꺼놔야겠다 그러면 니건내건내건내건 네내내내 이지라고 어. 좀 생각이 그래가지고 아빠가 딱 그렇거든 음. 그래서좀 그렇다 어야 이거 없애면 그냥 내가 없앴다 해라 그냥 어쩔 수 없다 니가 한건 아니다, 이가 여기도. 야! 내일 부술 거래. 오늘 내로 부술 거래. 쓸모 없대. 안 돼. 이건 서버 주인의 뜻이다. 이런 거. 니, 니 어, 네, 네 의지랑 관계 없다고 해라, 네가 니가 하는 거 아니다, 이가 이것도 서버 주인이 보기 싫다고 지우기 전까지 덮어놓으라고 해서 이거 덮어놓는 거다 야, 야 그럼 내가 쓰레기로 되는데 <웃음> 보기 싫다 하면 <웃음> 피로... 굳이 피로가 없다고 하면 되지 <웃음> 보기 싫다고는 쓰레기다 <웃음> 아니다 서버 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아 오케이 아 다른 사람으로 하나 야 디코에는 노랭이가 있고 서버 주인은 다른면 어떻게 하라는 건데 뭐 어, 다를 수도 있지 야. 그냥 켜놓고 우리만 따로 하는 거일 수도 있응 음. 그런 거 뭐라고 하겠는 <웃음> 이제 저거 좀 있으면 지은 오늘이나 내일 지워버리 <웃음> 야 나무 하나 태워먹고 있다 어디? 여기 봐봐 태워먹고 있다 아 이거 태워 이불 질러서 없애라 이거 없앴다 그거 주장스러워 지금 니네 동생 없지? 어 없다 자러 갔나? 아니 아직 자는 거같지 않은데 뭐곧 자. 잘... 아 그래? 이것만 못 보게 하면 된다니 뭐어 지우나 800, 아예 지우는 거888어 <웃음> 용서가 필요없는데 <웃음> 어떻게 해? 이런... 라고 888, 72, 마이너스 19. 0디딕 유클리아 런치도 미택야 이제 어 지운다 하면은 제가 음 그래도 됐나? <웃음> 아, 아. 음 양털에다 불 붙였다. 바지나스. 쓴... 불타면서 사라져간다 소각인데 그거는 <웃음> 소각이다 삭제도 아니고 소각이다 하지만 음. 매우 신기해 오우 야덜 줄었다 야 이건 덜 줄었다 뭐 <웃음> 됐다. 자가 자유를 찾아서 떠나 얘들아 야, 그럼 내가 싸버린다 <웃음> 아니 여우는 자유를 찾기 늦었다 이미 야, 우리 1초 안에 보스도 잡는데 1초 1초 안에 도망갈 수 있는 거야 이거? 녹색이 블루밍 왜이렇절라대 나도 한다 너네들 지켜보지 마. 어, 야, 잠깐만, 분홍색 양왜 죽였지? 응? 분홍색 양왜 죽였지? 이거 분홍색 양이 제일 스폰 확률이 낮거든. 아. 근데 죽여버렸네 <웃음> 이런 진작 야! 멸종 위기 좀 죽였다, 나 <웃음> 어? 잡혀가야 한다 잡혀가야 한다 아 그럼 소부 다친다 <웃음> 됐다 오늘 드디어 임페스티드 종향을 뗐다 임페스티드 종향? 참만 취급이 왜 저래? 레전드인데 파란색이다, 이거 맞다 야 마그마 블록에다가 불안 음. 사라지 불 붙일래 어 이제 내돌에 굳이 안 차도 된다 마그마 블록에 붙인다 어어 아주 가끔 이 생각이 나아서이 안에 도 전등 엄청 박았다 야 봐봐 저... 야어디있는데 지하철역 안에 전등 엄청 박았다. 지하철, 아, 거기 안에. 응. 모드 있을 때는 거기다 했는데, 그냥. 응. 거기다 불을 붙이는데. 어차피 번지진 않는다, 이거. 야, 여기, 아, 이거 위험하다, 야. 여긴 안 돼. <웃음> 불 번진다. <웃음> 방화는 안 된다. 잘못하면 니집까지 네 탄다. 아, 맞다, 야. 니집 네 봐봐. 응? 요거 봐봐. 내네 집에 뭐 이상한 거 만들어놨나? 아니, 이상하진 않다. 근데 이상. 이거 위험하니까 끌게. 혹시 불 붙여도 되나, 근처에? 응. 음. <웃음> 그방화라니까 아무튼, 내네 집에 가봐. 우리 집에 왜? 어? 어. 서버장이 없앤댔는데. 용도가, 없으면 용도가 정해진, 용도가, 용도가 불분명하면 음, 없어진다, 불법하 그러니까 하트 만드는, 그 전에 만들었던 하트는, 내용, 그, 겉부분은 그대로 두고, 내용을 좀 비치는 유리 같은 걸로 바꿔가려고 장식으로 그려서 썼는데, 그거는, 그냥 동물우리 정도밖에 안 돼. 나중에, 다른 데다 옮긴다 해놔. 동물우리를 장식으로 넣어둘 수도 없다. 하트는 있다 하트는 어 내용 없이는 원래 그 콘크리트인가 양털인가 그걸로 안에 채워 응 음, 양털로 채워줘 있는 거를 조금 이번에 바... 그 서버장에 그거보고 위치 옮긴 다음에 그 내용물을 비긴 그 유리 비치는 유리 있다 얘가 생유리 그걸로 바꿔서 꽂아놨거든 그거보고 이상하게 했다고 하는 거고 음. 만들 수는 있는데 또만들면또 응. 지워지겠지, 그런 거는. 용도, 용도가 뭐, 확실하게 뭐, 장식으로도 뭐, 쓰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응. 놔둘 수가 없다, 해서 계속 지운 거지, 그러 그, 건종양이 있다, 그러면. 아니, 이미 한번 만들어놓고 또 와서 만들려고 한 거다, 애가. 지워버렸고. 이거. <웃음> 아니... 그러면 좀 제대로 된걸 만들... 자, 우리가 있지.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지. 계속 무한 반복될 건데 어쩌다 엄청난 운빨로 좋은 게 만들... 음. 반복될 건데... 그 하트는 회생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내가 놔뒀다. 옮겨가지고... 있을... 그래도 좀 놔둘 수가 없네데 내가 써보장이 제가... 아니... 저거는. 서버장이 내가 말... 아니다. 내가 그거 놔두고 싶어도 서버장이 지워버리면 끝이다, 그 저거는. 내가 어쩔 수가 없다, 저거 내가 어쩔 수도 없다. 다른데? 다른데, 아이... 나중에 부지 만들어서 만들어래라. 음, 나중에 찾아보... 네, 차... 나중에 찾아보고, 딴 데다 만들기 해준다 해봐. 그게 제일 나은 거네요 음, 그렇네 동물원 만들 거면 그냥 딴 데다 크게 만든 긴하지 여기 놓을 자리가 없다 여기는 다 이제 건물 들어설 건데 음. 다 계획 도시인데 여기 여기 계획 도시다 솔직히 나도 있어보이 음, 뭐 이상한 거 들어서는 거아 <웃음> 근데 하트는 그래도 그나마 해생 가능성이 있었다 음. 하지만 또... 그것도 아니라면 의미가 없지 저 동물우리는 그냥 용도가 불분명하다 뭐 우리가 재미삼아서 만드는 그런 거 음. <웃음> 아, 우리 어제 만든 그거 용도가 바뀐 것 뿐이다 그거는 도대체 <웃음> 근데 경기장으로는 쓸수 있다 해가지. 응. 음. 뭐 옆에 좀 이상한 분수대가 하나 있아 그거 철거 예정이다 뭐좀 고문 고문적인 그런 게 있긴 음. 해. 응. 음. 아 근데 거기 괜찮다. 거기 인기 많다. 야 근데 이거 음. 이디지티 t 이거 있다 얘가 응. 음. 이건 어떻게 만든 거냐? 여러 개를 붙여 놓은 거. 아 어, 이거? 아. 이게 한 사진인데 여섯 개로 분할. 한 아. 거. 여러 개로 분할 해놨. 응. 퍼즐놀이. <웃음> 이래 퍼즐인데 좀. 됐다 <웃음> 아니 들어가 아니 싹바뀌었다 그래서 지하철역 자체가 모두 재설치하면 어떻게 될까? <웃음> 응. 모두 나중에 좀 개발되고 나서 넣어야겠다 커스텀인 빛이 넣고 싶다 음, 언제 만들어질지도 모르는가? 솔직히 기해서 만들어질 거야 1.13 부터 마크 자체가 이상하게 바뀌어가지고 또안 나오는 거일 거거든 음. 그래도 니희동생 자리 용도 하나는 건졌네 이거 야 부순다고 해가지고 지금 울고 있다 또? 어. 어. 저거는 어쩔 수가 없다 미안 나도 커버 못 쳐준다 <웃음> 우리의 서버장님, 여기 어딘가에 존재하어 수... 노랑인 건 모르나? 야. 어, 모른다. 네인건 모른다. 음. 그럼 됐지? <웃음> 다른 사람인 줄 아는 게더 신기한데, 나는. 어, 다른 사람이라고 알고 있 음. 애들은 순수하다, 애가. 그런 음. 건잘 속는다. 야. 다른 사람이라면 믿을 수밖에 없지 음. 뭐, 지가 여기 서버를 탐방해볼 것도 아니고 하나부터 여기까지 다 알아갈 것도 아니고 음. 그러내 아니, 말을 된다. 믿어야지 내가 이 서버에 있는 이쪽 부지는 안돼 그저 다른 쪽 부지는 해도 상관없는데 굳이 아주 가끔 이 생각이 나서 여기다 물 부으면 어떻게 될까? 보기 좋지 않을까? 오! 오! 오! 오! 신기한데? 어, 아, 생유리를 그대로 통과하네. 응. 음. 신기하게 됐다. 맞게, 그렇게. 응? 음? 막는 게 아니라 그냥 옆에 테두리 장식이다응 음, 그렇게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하고 이제 겉에다가 이걸 박는 거지 응 음, 괜찮다 이거 이제 밝기 걱정도 안 해야 된다 여기가 좀어두웠 좀 어두웠네 응아 음. 근데 난 쉐이더 껴가지고 더 어두워 보인다 그. 야 <웃음> 거 여기 계단이라서 유리해도 될것 같다 이제 아, 저 와규몰 아까지길 이어야지 않나 응아 음. 맞다 길 공사 해볼까 응뭐월드에이한 음, 번이든 길 공사하다가 저두칸 거래서 한번 갔다 가자 어일환 시내도 응 음. 여기 와규몰 간판 새로 했거든 내가 어 진짜 와 규몰 디지 뭐야. 나중에 민규 알아서 바꾸겠지, 디자인 탓에 오겠지, 새로. 야 <웃음> 강제 퍼즈 놀이다. 여기 길을 어떻게 있지? 음, 그냥 바닥에 쭉 이어라. 자갈 길이만 아, 요, 요쪽으로 들어가게 해볼까? 위로. 여기. 요기. 잠깐만, 여기를. 여기가 999, 음. 63-81, 뭐 어떻게 하려고? 이쪽에서부터 이뭐 앞까지, 어, 이쪽까지 길로 다 덮어보죠. 어디까지 힘들려나? 선무감 응, 음, 여까지 99, 93, 마이너스 81마인크래프트 길이 아. 왜 이렇게 높이 올라왔냐 한칸 위로 됐다 81에. 아, 이거 너무 불편하다, 이거. 뭐가? 이거. 내장되어 있는 필명령어 자체가 너무 불편하다. 월드에이스 원래 편하려고 쓰는 거 아니야? 응. 근데 역으로 불편해졌어. 응, 딱 됐지. 이제 노란색 기둥. 난 도로공사 짓을 하고 있다 야. 너무 불편하다 이거 하는게 니가 월드에 대해서 한 번에 할걸난 누가 더난 응. <웃음> 나무 도끼가 말이 없다 내가 하고 있는 거 보니까 답답하 응. 음. 아니다 아니다 이거 사실 귀찮지? 응? 뭘 몰대기 한 개는. 아, 근데, 내가, 뭘, 맨날 이렇게, 응. 지형 다듬는 것도 일일이 손으로 하고 하다보니, 깐이다, 이쪽이. <웃음> 이 연못 없앨까? 매울 응, 건 매워. 콘크리트? 매우면, 저, 니집 네 앞으로 가는 길로 막. 응. 콘크리트로 매웠다. 아, 안 네. 돼. 매웠다. 콘크리트 부어야겠다. 아, 그러고 보난 이제 영어를 할줄 알아야. 뭐가? 나도 그거다, 얘가. 콩공이다, 얘가. 영어 할줄 알아야지. 영어 나... 저도 모르는데. 난 콩공이 아니라 소프트웨어다. 난 콩공인데 소프트웨어 배운다. 하에, 해야지. 약 와규물. 어 이거 괜찮네. 어머. 블록 메우자 같이. 아 월드리스로 편하게할 거를 손으로 다고 있는 또. <웃음> 뭐 함들. 아직. 놀로 우리 집 가는 길 만들자. 됐어. 혹시 여기다가 간판으로 디지, 디지트의 집이라 해놓으면 되나? 아니, 아니. 굳이 우리 집이라고 알릴 필요는 없잖아 될것 같은데 도 <웃음> <웃음> 그럼 미래 동생이 테러 하겠지 쉽게 찾아와서 어그러지 않을걸 응 음, 그런 간판을 일일이 읽을 좀 대행배가 아이 응. 혹시 요 나무들한테 불 질러도 되나? 응 음, 그건 나도 알아 왠지 없애버리고 싶어 <웃음> 나중에 없앨 일이 있으면 부를게 괜찮다 이제 좀 근데 요 늪지대 물하고 그냥 바닷물하고 음. 물의 색깔이 다르다 응 음, 이제 바뀌었다 그거 바이옴 달아 녹색깔이야 근데 난 쉐이더 껴서다 똑같이 보인다 쉐이더의 단점 응 음. <웃음> 대신 예쁘다 이거 여기 공사했고, 어디 또 공사할까? 이 동네엔 분수가 도대체 몇게요 버스 바꾸고 나니까 응. 클릭이 씹힌다거나 아니면 휠이 안 돌아간다가 <웃음> 유선이 좋은 점 전에도 유선이없다 그냥 이게 막간 걸 응. 나도 이 키보드 잘 쓰고 있다 비싼 거사 가지고 <웃음> 야 근데 니네집 앞에 이 대나무는 부숴야 되는 거야이가요쪽은 아니 괜찮다 어차피 집으로 들어오는 건 문제 없다 이거 약간 얘가 걸리적거린다 이 하나가 그럼 하나만 없애라 뚝뚝뚝 그 다음에 비계로 만들어버릴 거다 너를 <웃음> 어니네집 입구까지 잘 뚫혔다 응 그럼 됐다 이 지하철 폴도 없애야.. 없애도 되겠다요 지도 하나 불러오자 응, 음, 요놈야 이거 지하철 폴 없애야겠는데 흰색깔로 그냥 바꿀까, 저걸. 니네 네집 앞에 있는. 집 앞에? 뭐 봐? 저 녀석. 야, 그러고 보니까 그, 그, 지하철 그 그림들이 있다. 응. 거기에다가 혹시 화살 박가 없어지나? 응, 없어지지. 어, 없어야 나 아니, <웃음> 내가 한번 해, 해볼까, 실험을. 여긴 뭘로 바꾸려고? 아, 이렇게. 재활용 요거 요고, 요고. 응? 그냥 모노톤으로 흰 색깔로 다 바꾸려고 그 다음에 불길한 현수막 다시 붙이고 싶다니까 붙여놓을게 <웃음> 여기다가 안 <난> 붙일래 <웃음> 응. 대신에 디지시티야 그거 붙여놔라 뭐저 지도 붙여놔 디지시티 <웃음> 어? 없어지네 아 이거 액자가, 액자가 없어진다 저 지도 떼지고 사건을 만들었어 내집 네 안에 들어가자 좀 근데 이디지시티 지도는 어떻게 지도? 어? 지도로 어떻게 박아놓은 거야? 여기를 어떻게 박아놓은거야? 그냥 그림만 넣은 건데. 그니까그 그, 그, 그림을 어떻게 노딩했지 나. 엔진한... 그림? 그냥 코, 코딩으로 해가지고. 그런지 귀찮아서 채워놓은 거다. 하나 그냥 문자를 하나로 딱딱다 다, 채워놓은 거다. 곱하기 128 곱하기 128. 뭐랄까 그냥 프로그램으로 돼 있는데 뭐. 화살을 당머리에 싸서 날렸다. 응. 아, 근 가속성이 확실히 좋다. 확실히 달아. 응. 그 다음에 니네 아, 네 집. 이... 침략. 네지. 응. 니네 <웃음> 집문부사지는거야이거안부서진 아무것도 안들겠다아 옆에다 붙였네 응 음, 통처럼 옆에다 붙였 야, 으뭐 그거 같다 그 뭐라 해야지 블록 장난감? 으악 두세명이서 같이 여러개 딱딱딱 눌러대면 아, 네, 장난감 피나트 어. 니네 집 인테리어 다시 있네 응 음. 야, 이거 봐봐. 상자 신기하게 됐다. 어디? 봐봐. 상자가 다 따로 분리됐어. 어디있는데저 안쪽으로 와봐. 야, 옷도 봐서 안 보인다. 으 저기 안에 들어가 오. 오. 어, 그냥 TP 하는 게더 빠르겠다. TP 하는 게 빠른다. 왜 빠른데, 집안이 있으면서. 아, 여기. 6...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응. 상자 다 따로 됐다. 어, 괜찮네. 이거, 시프트 누른 채로 응, 하면. 설치하면 따로 됐네. 그거 무조건 그래야 된다. 시, 요새 시프트 웅크리기 기능. 웅크리기로 어, 마르, 마그마 블록 위에 있어도 데미지 안 받잖아. 어떻게 웅크리면은 파이어 데미지를 안 받네. 그러지 아, 이것도 방금 여, 방금 여기다 방금 붙이게 약뭘 그래. 붙여 뭘저 뭐, 저것만 세개 붙여놨네 이거 역 간판만 음음 <웃음> 바닥에 빠졌던 약 우리 집 근처에 있는 가장 높은 대나무에서 야. 어, 야, 못 넘어간다, 드디어. 어디 못넘어다 전수된 물 안에. 못 들어간다. 못 들어가? 응, 1 5블록 돼서. 아, 그렇네. 됐다, 거미, 거미만 이제 과, 조심하면 된다. <웃음> <웃음> 거미는 지붕을 덮지 않으면 무조건 들어. 응. 뭐, 어, 풀어볼까, 심심한데. 뭐를 푸는 거미 아니 왜너 여기 지업할래아왜 때리는데 죽인다 아야 바닥 바다, 바에 공원 <웃음> 석궁 서는 게 낫겠다 차라리아 <웃음> 그래? 그러면 철컥 삐빅 위 같은 이녀석 저기엔 관심이 없다. 다행이다. 위같뜸과잉위 같은 과잉진화로니다과잉진화 파이 니다과잉니과잉진화입니다과잉진 파이 파이 파이 니 파이 아휴 저리됐다응야 아, 근데 아, 여기 봐봐 응? 하나 비었다 아저몇 번이더라 어 채원 저, 저래가지고 <웃음> 니 세네 못쓰게 해야된다 이제 여기도 <웃음> 와 세네 스치면 짝사나네 이거 유리로 덮어놔야 하나? 이거네 이 조각이다 아안 덮어도 된다 굳이 안더 보게 된다, 그냥 놔두 놓으면 된다 이거 그거 없나? 그.. 발사체 방어 같은 거 없나? <웃음> 발사체 못 쓰게 하는 방법은 있을걸 그 게임 룰로 한번 보자 안 된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내가 재미로 못 본다 굳이 알패는 없다, 근데 파괴 금지 블록 뭐 그런 걸로 설정하면베이비요 <웃음> 아, 어? 데리어 그니까 러말 그대로 파괴 금지 블러 같은 거아 근데 왜 거미한테는 왜 나카 데미지를 받게 해놨을까? 존나 신기 <웃음> 거미 고문 중 우리 집 대나무 꼭대기에다가 잔뜩 스폰 시켜놓은다 음. 거기서 미치거나 때려 그러한 방에 죽더라 어 설치해볼까 하나 설치했다 엔더맨 체력이 40이었지 응40슬서 죽을때 됐는데 안 <웃음> 죽.. 왜 죽이고 있는데 손으로 때리고거 어, 죽였다 물안에 넣었다 거미 <웃음> 거미를 야 여기 꼭대기 위에 거미 있는데 네가. 응 내가 설치했다 그거 때려도 되나 마음대로 죽었다. <웃음> <웃음> 여기 지옥인데. 거미 고문장이다, 이런 거. 하나 더 왔다. 또 왔나? 미 같은, 뜻... <웃음> 아유. 사망. 4만... <웃음> 또 죽었다. 저렇게 이 지점에서 죽는다. 야, 거미가 이제 지하로서 올라가는데 레전드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안 되겠네 <웃음> 파이어 파이어, 파이어 <웃음> 한, 한놈 살았다 파이어 또 산다, 어, 죽었네 이새끼 뭐야 파이 거미 습속 아닐까, 올라가네 음. 근데 여기서 올라다니는 것도 아니요 들어가 떨어져 어떤... 哼, 들어가. 파이, 파이, 파이. 흠, 과중에 일이다. 요구요구요구야요구빠 파이? 야 위에 팬턴 날아다닌다. 쟤네 사도 대지. 응. 가, 직접 <웃음> 가서 알아. 어, 맞았다. 같이 쏘올래 좋은 생각이다 여기 여기 여기 위에서 쏘자 응. 대공포다 대공포 <웃음> 뭐? 어? 없어졌는데 다 죽었나? 응. 아 그러니까 다 죽였다 우리가 야 이제 화살 어디 박혔는지 한번 볼까? 여기인 거 같은데 어디? <웃음> 여기 봐봐 사방에 화살이다 아 여기 네 아니다 민들레였네 내인대로 TP해봐봐 여기 여기라고? 여기 아뒤 <웃음> 옆집 어 아, 이리 멀리 날아가네 화살 멀리 날아간다 아마, 여기서 쏘 여기서 내집 반영을 쏘는. 응. 음. 요, 요 기집 앞에 돌고래도 좀 소환해놔야겠다. 와우. 그리고 맛있는 대구도. 폭격이 내려온다는 소식. 야, 뭐라고? 음. 연어. 대구. 돌고래. 어디서 소환하고 있는 거야? 여기. 바다가 너무 잔잔한 것 같아. 희비 어. 쏴도 되지. 아니. 엄청 희비. 얘네 음, 얘네도 사격장은 음, 따로 만들어. 음. 얘네들은 그러니까 여기다 풀어놓으려고 그런 거다. 아야 쏘면 안 돼. 왜 돌고래가 아무리 싫어도 그렇지 소식이 나도 마인크래프트에 있는 저 돌고래는 좀 마음에 안 들긴 한데 야 쏘지마 다쳤다 그거 <웃음> 하나 아 여기서 아, 쏴라 그러면 음... 따로 요, 요쪽이 여기 피 p 해봐 여기 얘들은 쏴도 된다 음~~ 아니 <웃음> 그 그렇게 쓰고 싶나 그게 <웃음> 어 거북이 발견 비비 아니 거북이는 죽여도 된다 어디 있는데 아 여기 있다 여기 발견 돌고래 연어 기 놔둬 놓을게 요쪽이다 비비 아... <웃음> 다 쳤다, 들고를. 와. <웃음> 아... 야, 야, 이놈, 무, 물이 코앞인데 못 들어간다. <웃음> 미친. 아... 들어갔다, 드디어. 아... 어, 거북이. <웃음> 거북이는 안 된다, 우리. 생태계 교란을 일으키는 녀석으로 간주한다. <웃음> 뭔가 맞추고 작정하고 쓰는 게 아니라 흩뿌리듯이 쏘니까. 그 다음에, 가디언. <웃음> 가디언? 귀엽다, 이거. 혹시 쿠바 가디언인가? 아. <웃음> 민규 집에 뒤에 하나 키우고 있었는데 죽었다. 밥을 안 줘가지고, 민규가. 자주 오지 않아서 그렇다. 음. 요거였다, 요, 요 녀석. 엄청 크다 슈퍼 가디언이다 엘더 왜? 왜? 왜? 왜 가디언 왜 죽이노? <웃음> 가디언 머리에 화살비가 내려오야화살에물물한 물 번만 넣어봐 봐 엄청 느리게 떨어진다 어.. 맞다 <웃음> 맞으면 아플라 나 죽었는데 어.. 갔다 <웃음> 갔다 아니 예. <웃음> 야니 네 혹시 그 크림 풀고 물 속에서 맞아봐 나 근데 보호 가빠 있어서 그렇지 않나 그럼 그 가빠를 벗으면 <웃음> 아니 왜 돌고래는 왜 쏘는데 자꾸 얘..얘는 사줘얘좀 누군데 니 어, 네 뒤에 돼지. 돼지가, 이거. 응. 아, 하루라도 안 쏘면 안 되나. <웃음> 고질병이래. 그래서 돌고래 맞추고 있다. 아, 돌고래는 왜 자꾸. <웃음> 멸종 미기인데 여기. <웃음> 쏴, 쏴, 쏴. 멸종 위기라서 몇 마리 풀고 있는 건데, 여기. 그 멸종 위기론 제가 없애드리겠습니다 <웃음> 얘, 얘부터 얘 없애 얘는 너무 많아서 보기 싫어 뭐묘 돼지 어디 있는데? 니네 옆에 뭐야 렉 먹었다 죽었다 돼지고기가 됐다 아니 아니 그렇게 살생하고 싶으면 나 따라온나 니도 <웃음> 이제 길은 외워야지 이거 노란색 타고 쭉 가자 아니 TPA, t p 하면 되지 음니 따라가고 있다 요쪽이네 요쪽 리비어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다 여기 여기 여기 디피에라 <웃음> 어디 가는 것 같은데 아그고문장 <웃음> 여기 디피에라 와 왔다 지금 화살 비 내리고 있잖아 음. 배가 부서지 다야 안된다 고문 고문기구만 자 여기 어떤 <웃음> 이거 어떠냐? <웃음> 음 이거 네어딨냐 여기 <웃음> 내가 만든 고문기구저 아, 영조 야 이거 나무 버튼을 맞춰줄 테니까 네가 죽일라 할때 네가 쏴서 <웃음> <써>. 나무 버튼 <웃음> 나무 버튼 <웃음> 됐다 쏴라 왜 간다 야 이거 그거 개수 부족하다 뭐? 카트? 어카트도 없다 이제 엔더맨 싸고 우 싶은데 엔더맨 쏘면 안 된다 때려야 그러니까 나도, 나도 한소리4개 한 하고 끝내냐 지금 39명밖에 안 남았다 <웃음> 지금 엄청나게 죽고 있는데 만석이다 야 지금 한명더 간다 간~~ <웃음> 진짜 괴롭게 죽는데 차량 포화를 방지하기 위해. 한번더 해도 되나, 나? 어, <웃음> 되나 난 근처에 양좀 죽이고 있어. 안 눌러진다, 버튼이. 그거 박힌 화살 빼면 된다. 응. <웃음> 막저용 <웃음> 야 여기 안 치면 쏴서 된다. 아니면 내가 누를 테니까 니가 날라오니까 쏴서 죽이게 할래. 여기 제가 유화물 들어가기 전에. 야. 거기 서 그거... 있어봐. 오케이. 한디. 이건 잘못한 카트 맞는다 이거. 응. 그래서 잘 쏴야지. 준비됐나? 쏜다. 간다. 야! 성공이가 실패가 성공이다 내가맞췄아 그냥 죽이면 인정이지 하나 더 보낼까? 아예 죽여야 하나 응어 해볼래 마구 응. 눌러라 근데 그럼 잘못하면은 그럼 실패지 실패지 그러면 이런. 성공시켜리 준비됐나? 준비됐다 간다 아! 아 실패다 아, 그, 그, 카트 맞췄어 준비하시고 쏘세요 도대체 어디에 악마길래 이러는지 <웃음> 어? 또사라다 해방을 시키면 어떡해 아이름으 이런... 됐다 이 정도면 거의 완벽하다 <웃음> 됐다 그가로썼다 <웃음> 조금 더 할래 어 <웃음> 엔더맨이니까 너무 까다롭다. <웃음> 그 엔더맨 말고 다른 것도 넣어줄까? 아, 렉 어, 먹었다. 얘 잡으려고. 어, <웃음> 니가 <웃음> 거길 근다 엔더맨 하니까 뭔가 화살이 음. 잘안 들어가는 것 같아. 다른 거 간다. 간다, 하나 더. 그냥 처형됐다. 또 안에 뭐가 있는지 봐라. 봤다. <웃음> 돌고리. <응>. 간다. <웃음> 으 <으악>. 간다. <웃음> 아, 돌고리는 천천히 간다. 에이? 아, 돌고래 불쌍해. 아니, 가 돌고래 불쌍하대. 여우는 마구 죽여놓고. <웃음> 이거 없어 니 왜? 영암밖에 없지 야, 영암밖에 나. 없지 내려가라 내려간다 으악 어. 잘가 살생자한번더 간다 잘가 아, 아 오빠 인정 야 잡아 <웃음> 간다 간다아 <웃음> 안 <도왔다. 웃음> 야, 아니 동시에... 저거 보면 가득 차가지고 지금 또 조금 시간 기다려 원래 세명 동시에 더용된다더 <웃음> <자영된다. 웃음> 가서 몇 마리 더늘려도된다가야 <웃음> 됐다 흔 아, 늘리잖아 야옷 보내라 볼래 오케이. 하나 더 왔다. 4명. 야, 한명 처형이다. 사망 4명. 사막. <웃음> 뭐클 4명. 라니까명4이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4명. 4됐다한다명더명더 왔네 둘이 둘이다. <웃음> 야 이거 말고 랜덤으로 좀 나오게 하면 안되냐 아, 랜덤도 괜찮지 자 떨어져 나 떨어져 떨어져 이런거 떨어져, 떨어져. 해봐 응? 머리 꼈다 이새끼 <웃음> 알아. 아 그거 미는빼자 머리는 안 되겠는데. 거미는 머리가 끼네. 그럼 뭘로 넣지? 빼라 그래. 왜? 엔더맨은? 음, 맞춰도안 죽는다. 안된다. 주민 넣어라 주민. 아 주민 말고. 왜? 뭔 주민? 아 엔더맨은 그냥 난이도 높은 거. <웃음> 니가 싫어하는 게뭐 있지? 거북이 말고, 거북이는 끼인다. 아이. <웃음> <웃음> 오빠, 나 줘봐, 고나독쓸때 있어. 오빠, 나독쓸때 있어. 오빠, 독 줘봐, 이거. 독 누가? 나쓸때 있어. 응, 음, 야, 이렇게 해봐. 오빠. 아, 야, 이거 독 뿌리지 마봐. 이제, 다 준비됐는데. 어, 크리퍼 있네. 응. 크리퍼, 응. 돌고래 그리고, 낮은 확률로 엔더맨 나온다. 됐다. 됐다. <웃음> 독받으면서 가는데. 난... <웃음> <웃음> 아, 고문 길이가 이거. 한번더 포함해. 귀여 아, 그럼 니, 독구 내가 카트 넣어줄 테니까 해볼래? 어... 지금 내 동생이 잡았다 또 또? 아휴 착착하라니까 그만 눌러 간격 안 두고 하면 다시 튕겨 나온다 저거 <웃음> 아니 돌고리왜 자꾸 죽이는데 <웃음> 내 동생이 후렸다 저는 아.. 빨리 하루빨리 헤드셋으로 줬어 좀... 어.. 미치다비 아픈 <웃음> 갈아가면서 사망이다 이왜 <웃음> 계속 와서 하려고 하는.. Thank <laughs> you. 그런건 신경쓰는거 까 잘가 돌고래 오빠 지금 친구는 내려나고있어 한명 한명 내려놔라 그냥... 음... 너 그래? 그건 데 이제 건 음... 뭔가... 이거 필한데드메한테데는 도망가? 위로 가서, 음? <웃음> 오빠, 음. 여기에, 얘 출발하는 곳 있잖아. 출발하는 거. 음. 거기에 독 뿌려놓고 출발해. 이랬네. 야, 서브 좀 이따 <웃음> 꺼도 <웃음> 되냐. 어, 왜? 뭐프레임 들어가려고. <웃음> 아, 워프 하려고 응. 상관없다. 오케이. 이게 뭐야? 워프가 뭐야? 다른 게임. 오빠 친구 부둥 나간 거야? 아니 아직은 있어. 떡떡떡 이렇게. 하면. 어. 그게 뭐야 근데 이물이야? 오 투명 투명됐어. 투명 아니지. 어? 응. 그 아니지